테슬라 모델에서 주문할건데만원님이라 하면 되지? 네만원님은 테슬라 좋아하세요? 아직은 낯설어요 아직은 낯설어요? 음, 왜냐면, 지나가는거 봤지만 내가 네. 직접 타본적도 없고 그리고 아 테슬라를 왜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유를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비싸고 그리고 아직은 전기충전 할수 있는 그런것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거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낯설어요 만원님 지금 독일차 타시잖아요 그것도 싼차 아닌데 테슬라는 또싼차 제거 싼데요? 아니 모델3는 만원님 차랑 비슷해요 가격? 아닌데요 저 가격 잘못 알고 계세요 모델3 뭔지 몰라도 나 되게 싸내차 아니 어쨌든 모델3도 싸 그래도 한 5천 할것 같은데? 어그 정도면 5천 얼마? 5천 면할수 있어 제일 싼거 5천 5천 아니에요 도피 말씀세요 도피 말씀세요 지금 가장 저렴한 모델 S를 보면 가격이 이거예요. 근데 거 여기서 보조금을 받으면 5천 초반 되는 거죠. 이게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걸 살게 아니고 모델 S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드디어 출시된 모델 S를 주문할 겁니다. 모델 S 플랫 말고 롱레인지로 갈 거예요. 그걸 지금 사신다는 거죠? 지금 다행히 네, 지금 주문 하는 거예요 다행잘 사시나봐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웃음> 마시고 지금 녹음 중이라고요 네 모델레스 기본 모델, 그 다음에 플레드 플레드가 고성능 버전이에요 너무,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주행거리는 이 정도 <웃음> 이전에 저한테 가한 말하신 적 있었나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 거 가끔? 말했잖아요 했었나? 왜 이렇게 있어? 뭐야? 하여튼 네. <웃음> 뭐에 말했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요? 플래드는 한다고요? 아니요 플래드는 고성능 버전이라 아, 아. 제로백이 2 1초예요 2.1초 감이 오시나요? 모델스 하이퍼카 네 하이퍼카 수준 슈퍼카가 3초대 음, 무슨 얘기인 몰라 얘도 슈퍼카 수준 같은 경우에 모델S를 하실 거고요 아 이거 하실 거, 하, 할 거고요 네 특징 잠깐 보시면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까 방금 제로백이 예정되고 속도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 이렇게 배터리가 이 밑바닥에 깔리고 상시 4륜 구동. 오토 파일럿 테슬라 잘 자랑 네 네. 간편한 충전 이 슈퍼차저. 간편한 거 맞죠? 응. 음. 몇 얼마나 걸려요, 시간? 몰라요. 1시간 뭐 1시간 이내? 진짜? 완충. 응. 완충 기준. 음. 그리고 감시 모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렇게높여서 수납 공간 이렇게 특징 이 있고 어떻게 색상은 어떻게 보면 되세요, 만원이 모시기에는 이게 회색, 이게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빨간색은 사백만 원. 아니요, 저는 빨간색을산 이유를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검정. 빨간색이 바뀌었네. 약간 진한 바뀌었네, 빨간색이. 그래도 별로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빨 가서 그냥 발좀밝고 아니 근데 왜 빨간색을 하면은 근데 4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요? 이게 멀티 코트라고 하더라고요 멀티 코트 멀티 코팅, 코팅. 아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튼어좀 비싸는 근데 흰색도 멀티 코트인데 얘는 공짜 그냥 기본 색깔 얘네들 200 얘가 두 가격 두 배네 얘네들은 200인데 얘네는 400 그래서 해석하려고요 on your s i l 실버. r a n 정확히 얘기하면 Midnight silver metallic. Pam, Nile? c h o n g 은? Un Chol. Pam, Pam, Pam, Pam, Pam, m p a 그냥 개인적으로 회색이 좋아요. 회색 되게 좋아모델레스 디자인 어때요? 뒷모습? 나쁘진 않아요. 인테리어 어떤가요? 안 모습 어때요? 이 먼저 디자인. 안 모습은 오히려 깔끔해요. 이런 거. 옆태가 예쁘죠. 옆태가죽이잖아요 네. 몸매가. 맞아요. 옆태가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직접 가서 저본적 있거든요. 아, 네, 어떠셨어요? 모습 되게 이쁘더라고. 그렇죠? 진짜 이뻤어. 늘시내가보다 훨씬 이뻤어요. 이 인테리어 어때요? 이 인테리어 좋아요. 깔끔하고 되게 완전 깔끔. 네. 이게 뭔가 어, 인테리어 아니 휠휠 먼저 볼게. 휠이 먼저 있네. 이게 19인치랑 21인치인데 21인치 휠을 하면 640만 원 추가예요. 왜그래요 사람들은 21인치하는 사람들 간지. 아 간지 때문에. <웃음> 아니 휠 자체도 이쁘고. <웃음> 휠이 크면 간지 때문에 휠이 크면 휠이 어, 어, 크면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더 멋있어요, 솔직히. 네. 휠 작은 것보다. 그리고 접지력도 이게 아니 이게 평평비가 낮아서 네. 승차가 이게 없는 어, 잃는 음. 거는 승차가 안 좋고 연비 떨어져요. 어 소소면 안 줘. 대신에 접지력 좋아지고 좀 멋있어지고. 사안 하실 거죠? 죠 그렇죠? <웃음> 네, 기본이 어, 이걸 할 거고. 네. 인테리어 색상 세 가지 있어요. 화이트, 크림. 블랙, 블랙은 기본 공짜 그러니까 영원이고요. 이거 두 개는 a y a m a n 이 w h e e 이쁘네요. 크림이 낫죠? 네. n e m you get 어 a s s i o n money nail. 이 r e a 기본 원래 n 그란거 e a m y n 이 t u r e Okay, crayton. Oh, sure. I don't mind. Steering and you don't go. You go like 900만원짜리 450만원짜리 반값이잖아요 얘네 이 기능을 다 합치면 풀셀프 드라이빙인거예요 음, 이거 포함 음. 이거 포함 근데 풀셀프 fsd 이거 fsd fsd 에서 요거 두개 빠진 요 기능만 해서 반값에 이제 옵션을 달수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걸 안달면 오토일럿이 안된다는거에요? 돼요 기본 오토일럿이 있는데 어.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아 무슨 자동 주차를 해?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도금 중이에요, 방송. 네. 이런 걸할 필요는 없죠, 그죠? 추가설마 하실 거예요? 지금은 안 넣는데 왜냐하면 이걸 지금 넣으면 차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음. 취등록세가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빼고 얘네는 음. 나중에 넣을 수 있어요. 아유 넣으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넣어야 돼요. 웹페스티는. 기본... 저는 왜요? 교통신호등 제어 도 일단 이거는 넣을테고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현이 안되는거예요 얘는 저걸 넣는다고요? 이건 나중에 넣을거에요 자동주차를? 자동주차가 아니라 차량호출 스마트차량호출 자동차선 차량 변경 차량호출이 뭐예요 내가 저기다 주차해놨어야지 요저기다 네. 그럼 나한테 와 굳이? 걷지? 굳이? 아니 걷기 싫어하시는 분이 왜 이런말하실까? <웃음> 조그만거리도 다 차로 이동하시는 분이 왜 이런말하실까? 네. 네비게이터 오토파일럿도 좋고요 어쨌든 기본 오토파일럿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오토파일럿이 아 이거는 일단 지금 안눌 거예요 전부 다안눌 상태예요 지금 추가 안 눌렀으니까 하시는 분 많아요 저걸 추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진짜로? 음. 진짜 <웃음> 아 불달려요 <웃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테슬라의 자랑이라니까요? 어 그래서 그렇지 저거는 무슨 500만 원?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우리나란 라 900만 원이잖아요. 응. 미국엔 이 옵션 이 얼마죠, 알아요? 응. 15,000 달러. 얼마죠그 어, 거의 1, 2 0 2 000. 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올라서 요거 온 오늘 저는 이거너 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얘네가 제대로 이 서비스까지 하면 가격 바로 올라야지. 분명히 올려 바로. 오래 탄다 생각하면 느는 게 나아요 어쨌든 이거 결제를 하기 누르면 천만 원을 결제해야 됩니다 이 가격으로 사는 거고 미리 천만 원을 선 결제하는 거죠 세부상 표시하면 이렇게 이것도 근데 구독 서비스가 있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1년 체험판 1년 뒤에는 이 구독 서비스도 다시 가입해야 돼 구독 서비스가 뭐예요? 네비랑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이런 걸차이해서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거 포함된 이런 커넥티비티 서비스. 음. 1년은 무료로 체험하는데 1년 지나가면 이제 다달이 돈 내면서 구독 근데 그 말은 차안에서 이걸 볼수 있는 거예요? 음. 운전하면서? 주행 중은 안 되고 정지 상태에서. 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차지 같은 식구 차지 같은 걸볼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게임도 하고 뭐또 하고 하라고. 근데 내가 듣기 들은 바로는 여기에 이 소프트웨어 작곡 프로그램 들어있대요. 음.. 의미 없어요. 하여튼 능해요 그래서 주문하기 네. 신용카드로 주문하기 신용카드만 됩니다 현금 안돼요 네. 이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천만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한상태예요 이미 아, 했고 했어요? 이미 한 상태다 <웃음> 1년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1년... 이, 이걸 했다고 그어 이걸 이미 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 시뮬레이션 한거예요 다시 음... 꼭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잘라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